어?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젠제입니다후 오늘 드디어 이제 마빈형이 정령 패치가 일어났는데요 한번 테스트 서버를 들어가면서 직접 한번 플레이해보겠습니다 자 보고요 어디보자 정령 도우미 한번 해볼게요 정령 성장 아이템 지원을 누르면은 오 보석가루 지원 이걸로 해볼까 일단 와 우와 진짜 보기 좋다 이거 고급 보석 일반 에코스톤 보석도 있어? 특성 옆에 하트모양 아이콘? 아 이거구나 오케이 여기 아래에 있네요 펫 정령 정령 와 이런 게 있구나 와 인터스페이스가 되게 달라졌네 정령은 당신과 함께 에린을 유행한 여기 친구죠자 동료입니다 전투를 하거나 잠시 휴식을 취할 때 정령과 함께 해보세요 교감이 쌓이게 되면 교감이 쌓일수록 더 강하게 됩니다 자 정령 계약 한번 해봅시다 음, 정령 계약 새로운 정령과 계약할 수 있습니다 최대 3개까지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같은 타이무기 2개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계약이 완료된 정령무기는 귀... 계약자 귀속 귀속된 정령무기는 거래할 수 없다 계약을 파기하면 귀속이 해제된다 그래서 정령계약 다음 정령무기들은 정형 정령들을 뭐 이전과 다를 게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 너무 좋네요 이제 고를 수 있어 전신 일러스트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아, 처음인 것 같아. 아, 역시 그, 완대 정리 굉장히 이뻐가지고, 완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무기 슬롯과 재료 슬롯도 있고요 선택된 정계의 성력들이 나오, 고 있네요. 자, 정령을 기약한 무기를 올려주세요라고 했는데, 여러분, 무기 이거 어디서 얻어야 합니까? 무기. 아, 팔아요? 오, 거래. 아, 여기 파는구나. 오, 와우. 디바인블레이드도 파네요. 이거 뭐야? 랑그일일 수도 있고, 와. 자 그럼 우리가 자주 쓰는 체인으로 왔다가 한번 정령무기를 먼저 만들어볼까요 일단 자 정령무기 계약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해가지고 아 어떤 무기든지 상관이 없나보네요 원래는 정령마다 무기가 정해져 있었는데 얘는 뭐 활정령 실린 정령 이렇게 정해져 있었는데 이제는 뭐 상관이 없나보네요 필요한 재료 아이템 필요한 재료 아이템 엘리멘트 리무버 5개 마법의 힘이 담김 정령 정령서 해가지고 이름은 테스트 서버 오! 이렇게 할수 있구나! 어 뭐야! 영상도 나오네? 어! 야 이렇게 나오는구나! 야 일단 인터페이스 창입니다. 정령관리와 테스트 서버텔 태... 아 이렇게 이름이 나와있구요. 정령정보, 정령강화, 아이템주기 세가지가 나와있구요. 레벨과 교감도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정령강화에는 공격력 강화, 전용강화, 실체화 강화 세가지가 나와있구요. 정령육성, 어, 전혀 연마 정령 제어 봉인 해제 전용 강화있는 휩쓸기 약점 분석 행운의 일격 광폭화 블 블레, 체인 블레이드 실체화 강화는 실체화 공격 범위 강화 지속 강화 버프 강화 실체화 가속 자 일단은 공격력 강화를 할 때마다 무기 공격 30 올라간다 하는데 되돌리기도 할수 있어요 보니까 어, 한 번에 5포인트가 필요하고요 보석 이메트리는 뭐죠 이건? 선호하는 보석이다 아 새로운 류의 보석이 나왔네요 자 필터링도 있고요 아 필터링 통해서 그 종류부터 시작해가지고 종그몇 센치까지 다 정할 수 있고 새로운 것들 나 헬리오더를 그린 헬리오더를 레드 헬리오더를 여기 있는 것들이 새로 나온 것들이네요 일반 아이템 잡템들도 줄수 있는 거 나왔고요 자 보석가루도 하나 보겠습니다 제일 높은 걸로 한번 줘볼게요 오자정령먹이를몇 터디 넣파봐 이거 야 얼마까지 줄수 있는지 볼수있고요 일단 하나 줘볼게요 하나 하나를 지급하면은 아 이렇게 레벨업을 하는군요 오 한번 이번에 한번 30개 한번 줘볼게요아 이게 한번에 30개 아이템 준다고 해서 한번에 오르는 게 아니라 아이템 지급시 레벨업을 그 당시 레벨업에 필요한 경험치만 적용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당 레벨1 오른다고 30개 준다고 30개 오는 르게 아니라 30개 줘도 이미 이번 턴에 1만 오르면 1만 오르는 거예요 더안 오르네요 레벨업을 일단 한번에 좀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는데 뭐, 이거만 해도 뭐 어딥니까 무기 공격 12 증가로 되어 있고요 자, 진짜 맥데미 832거든요. 한번 올려볼게요. 835. 아,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즉, 여기 표기되는 거는 정량 무기에 표기되는 게 아니라, 시너러스트 캐릭터 창에 여기 맥 데미지에 표기된다는 게 맞네요. 그죠? 아 정령이 이렇게 도라이구나 우와 이건 좀 좋다 무기 자체가 빛나는게 아니라 정령이 이렇게 도라이구나 오. 야 이러니까 좀더 살아있는 것 같다 어 이건 되게 이펙트 좋다 키워드로 갔다가 말 거는 거아 근데 개인적으로 난 그거, 좀, 그거 없어진 건좀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 대화하는 게좀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거 없앤 건 조금 아쉽다 본섭에서는 그거는 안 없애고 좀 대화할 수 있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